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캠프 운학에 도착을 했습니다 위치는 포천에 있는 거고요 사이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한 바퀴 돌리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사이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이트 지도고요 어마하게 크죠 제가 C사이트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있는 사이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C6번부터 C7, C8이 있는 구역이고요 데크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C6번 옆에 화장실, 샤워실이 있습니다 먼저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깨끗이 되어 있고요 다음 샤워실 샤워실은 아, 다 개인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부스로 총 5개가 되어 있고요. 아, 엄청 깔끔하고, 어, 이렇게 개인 부스로 되어 있는 샤워장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개수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한대 있고 어 엄청 깔끔하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호수 방향으로 C1번 2번 3번 데크가 있어요 호수 뷰라 상당히 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은 D사이트가 있습니다 D사이트 모두 데크로 되어있고 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데크 사이즈가 모두 넓어가지고, 텐트 어떤 게 와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단 쪽으로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데크 사이트고, C4번, 5번 사이트네요. 차를 앞에다 두고, 좀거그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C3번 사이트 옆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마련되어 이 있어요. C3번 사이트 옆으로 산책로가 있고 와, 산책로도 운치가 좋습니다. 벤치도 있어가지고 앉아서 멍때리면서 시간 보내기 딱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5월에서 6월 정도 되면 은 어, 나무들도 파란 잎사귀가 나오고 그러면 은 상당히 경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산책로가 끝나고 여기가 캠프장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캠프장 들어오면 은 주차장이 바로 있고 주차장 맞으면 변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긴 이사이트고요와이 사이트 끝내줍니다 제가 위에서 잡아드릴게요 내려가서 잡는 것보다 위에서 잡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이트 전경입니다 이 사이트도 이 사이트 자체에 샤워실, 화장실, 개수대 모두 존재하고요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되게 딱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트램플링도 있고 그 사이트가 2층으로 구성되어 이 있어요 1번부터 이 5번, 5번까지는 1층도 데크고 2층도 데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이트들은 2층에만 데크로 구성되어 아, 이 있어요 아이 사이트 끝내주네요 베이스 캠프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캠핑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베이스 캠프가 있고요. 올라가셔서 베이스 캠프에서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베이스 캠프 건물이고요 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 바로 앞에 잔디밭으로 된 A 사이트가 있습니다 잔디밭 사이트 A1번부터 A18번까지 사이트가 되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줄로 사이트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어, 상당히 널찍널찍합니다. 사이트도. 맞은편에 베이스캠프 옆에 데크가 3개가 마련되어 있고 이것도 A사이트입니다. A15번, 16번, 17번. 그리고 A사이트 밑으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B 구역이고요. 어... 이쪽이 B1번, 여기가 내려온 길이었고요. 여기가 B2번. 데크, 상당히 크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B 사이트 전경입니다. 데크가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저게 B3번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데크가 큰게 있는데 이거는 총 3개 구역입니다 B4, B5, B6번 총 3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 하나가 그리고 B7번부터 B17번까지 이 사이트 전경이고요. 그리고 저 끝에 지금 텐트가 쳐져 있는 곳이 B18번 사이트입니다. B18번 사이트는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B사이트에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면, 아까 처음에 제가 출발했던 C사이트 지역이 나옵니다. 제가 있는 사이트 C8번, C8번을 지나면, C18번 위로 워터큐브가 있고요 지금은 운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C9번부터 C18번까지 데크가 있습니다 계단 형식으로 되어있네요. 이쪽은 이렇게 여기가 C12번 C12번은 바로 앞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어요. C12번 사이트 바로 앞에 또 바위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가 C13번 C14, C15, C16. 이렇게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사이트 맞은편에는 펜션이 하나 있고요. 그 펜션 맞은편에 C17번과 C18번 사이트가 두 사이트가 이렇게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학템핑장을 한바퀴 돌아봤고요 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만큼 인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트를 봐도 어, 사이트 간격도 좋고 모두 데크 사이트고 해서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좀 풀리면은 이제 나무에 잎사귀도 생기고 하면은 더 좋은 경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인상 깊은 게 샤워실이었어요. 저는 저렇게 깨끗하게 단독 샤워실이 있는 캠핑장은 처음 왔습니다, 여기. <웃음> 자, 그럼 여기까지 캠핑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였습니다.